오늘 오늘 오늘 오늘 부자 갈 거예요. We're gonna go to 부자. 이 식혜 식혜였게요. 오야, finally. 아 oh, 오늘 아이스크 덜스만 먹었어. 밥 빼기나 좋은데 혹시 카드를 드냐 찐이 입어 그리고 이게 아버지 <웃음> Look at the meat. Mm -hmm. Mm -hmm. Oh, this is so sweet. Sounds really good, guys. Mm -hmm. Bean sprouts. Wow, ah, c i n d o n o She's making the bowl. Wow, look at that. You're a i c e ginger. you n to eat i i t e o o n i w n a n t t Wow, eat i t h e e e s Wow, i t s s o i g i m going to eat i t Wow, i t s s o g o o m m m 음! 엄청 맛있다. 음! 너무 잘어 아, 소스는 나요 김치. 아, 김치. 쌈장. 쌈장. 김치랑 쌈장. The best is the samjad. Mmm, s a m j a n o it's so d e i d i t i o i s o g o t s It's so g o i s good. t s so o o d i s d d i t i o i s o s It's d i i o s It's so juicy 어, 홍콩이서 영상 올릴 거예요? 아, 안 해도 되나요? 아니, 뭘 올려? 홍콩에도 오지다않데 무슨 외국까지도 못냐 괜찮아요. 아이, 아, 아니, 옷이 괜찮아요. 어, 어. 이해 <웃음> 뭐예요? 그래서 괜찮아요?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아요? 어. 네. 사합니다 We r e by 지 않아 <목소리도> 와~~ 예~~ 역시 내 뒷메고꼭 이거인가요? <웃음> <목소리도> 어 이거인가요? 생각 오케이 와 이건 매운가요? 떡볶이랑 이거 뭐 참지? 어설김미 떡볶이 있다. 음, 와 맛있다. It's different from other tteokbokki. 이거는 역시 역시 약간 다른 느낌 좋이거맛있이소이맛있어 no 음. 어, 않아. 이시소이 마시소. 이 마시소. 소이이 마시소. 마시소. 이이마시이 찾았어. 왜왜 보겠어요? 저 오늘 네네. 처음 봤거든요. 아 진짜요? 처음 봤어요. 유튜브 보다가. 아 진짜요? <웃음> 아 유튜브 때문에 네. 저 알았어요. 네네네. 아 그럼 유튜브 무슨 영상 봤어요? 먹는 거. 먹는. 아네. <웃음> 아, 네. 빨간 거다 봤어요. 아 진짜요? 와다 봤어요. 와찐 팬이네. 오 신기했어요 촉진알 틀었어요 혹시? 네? 아까 내가 롤레반에서 촉진알 부른 거 틀었어요? <웃음> 아 이제 소리 꺼놨어요 아 진짜? 어마 네? 꿕장 있어요, 있어요. 어,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아 비디님 저뭐 뭐, 하시겠어요? 어 저는 꿕장 <웃음> 하나 주세요 꿕장요? 네, 네. 여기가 춥게 우리 아들도 신천에 있어. 아, 신천. 신천에 신천 있어요. 서동 옆에 지 신천이. 중국 신천. 쌈님 많이 나왔어. 와, 정말 그 땡. 양이 엄청 많다. It's seven yeah. dollars. So much good. 감사합니다. Oh, <laughs> come on. t h s is better than t sun. Bigger than my h a n d Good j o So much food. So much food. Mmm. Mmm. Mmm. m It's good but it's so h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음맛있인기가요김기다 <웃음> <웃음> 음 <깻잎이> <웃음> <깻잎이 웃음> <깻잎이. 웃음> 야채도 있고 당금 당근도 있고 이거 야채 많이 넣어 lot of v e g e t a 너무 더워서 집에 먹어야 돼요 I'm too hot 토, Top 3? 한국에서 음식 Top 3이든은이단은 egg r o 이음은 졸졸 갈비, 삼드는 곱다. 음! 맛있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혹시 네. 저는 이차원만 그 남았어요? 아안 아, 그래도 아어 아! 리행 여기 있다! 오리행어 맞아! 오리행 여기 있다! 있어요? 불신 안요 네? 네? 그 떡볶이 네다가돈없다 해가지고... 아아... 아... 아... 아... 예? 어, 그 아... 아니, 저, 저, 나, 아, 아... 아니... 아니... 만원 있어요! 저... 나... 저 있어요! 아니... 다먹어 이거 후원이라서 이거 없거 아, 아, 후원이에요. 네, 이걸... 아, 감사합니다. 저, GPS, 인간 네. GPS 오늘도 땀 나와 땀 하지만 오늘은 돈안 잃어버렸어 오후의 피스 땀 나왔습니다